똥막대기들아 궁궐 앞으로 모이거라 내 오늘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 아하 이 오밤중에 왜난 항상 그대들을 불면 오밤중인지 모르겠다 아하하하 그렇군요 얼른 가겠습니다 예 우리의 새 프로젝트가 아닌데 에? 계획을 발표하겠다 이번 국가사업은 철도사업이다 와우 근데 저번에 털을 받은 무릉도원 있지 않느냐철도가 무엇이.. 뭐... 예, <웃음> 그 철도라는 건. 예. Yeah. 기차다기차는 무엇이 옵니까 그, 쏘로 된, 길을 따라. 굴러 가는 무언가다 그러니까, 어, train, train. 요, 음, 요. Subway. Subway. Subway. Yes. Yes. Yes. 무릉도원 까지 연결을 할 터인데 그래도 선로가 먼저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주 많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일단 선로 공장을 만들도록 하겠다 와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음... 팩토리 <놀람> 죄송합니다 <웃음> 죽을 죄를 지습니다 죽을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하지 않겠느냐 용서해 주시옵 통적하여 주시옵소서 <웃음> 어서 철과 아연 이런 것들을 많이 구하고 공장을 꾸릴 준비를 하거라. 철과 아연 그럼 제가 대참을 준비하겠습니다. 와우. 대첩은 왜? 대참 대첩. 음, 토마토. 음, 어, 토마토. 볼똥 걸 멋있네. 토마토 소스. 토마토 소스. 내가 넣을 거. 섬로가 아, 굉장히 태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으흠. 이리와 먹어라 나으리 근데 좀 말을 하실 때는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으면서 말을 하시면 <웃음> 사과으로 튑니다 <웃음> 이거 예. 한번 먹어보거라 어? 어? 꿀벌은 사과. 사과 새로 만든 약이다 어? 새로 오. 만드셨다고요? 우유가 힘들어가지고 새로운 약을 내가 개발했느니라 이게 뭔가 그 죽은 자가 당이 떨어지면 <웃음> 아, 그런 건가? <웃음> 새로운 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요. 음, 예, 좋다. 예, 예. 다녀오거라. 예, 예, 예. 아, 그리고 똥막대기 중한 명은 지옥에 가서 석영을 좀 캐오거라. 나간 김에 선인장 좀 구해오거라. 예, 알겠습니다. 예. 선인장 나도 있으면 좋다. 우리 수라관 사장님 나으리. 무슨 일이냐? 아, 배고파 죽겠는데 우리 배달의 민족인데 그 상간지원금 7,000원인거 아시죠? <웃음> 어? 선인장이다 나으리 수락간 나으리 선인장입니다 오셔야 우와! 됩니다 음식을 빨리 가지고 났다. 오셔야 야, 됩니다 대박났다 대박 나으리 우리 손이 없습니다 불안햄드가 <웃음> 슬슬 나는데 이제? <웃음> 아 선인장이 아니라 이 대나무네 많이 침침해서 이게 다 <웃음> <도와, 도와>, <웃음> <웃음> 엄청나게 큰 오.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엄청 큰데 진짜로? 응오 음. 진짜 크다 마그마도 있고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어! 병봉갑 상해 아, 와우 예스 아오아 아, 그... 아, 아! 떨어졌다 저희가 겠습니다요예 빤스에 넣어라 오? 어? 야! 이거는 이건 진짜 저도 모르겠습니다, 나으이 저는 양아치니더 이상 저는 양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 친구를. 아니 근데 금이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사람의 탐욕이 끝이 없다 들었습니다. 아참그 저랑 나으리. 얼마 전부터 그 과거 급제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맞습니다. 하고 있더니 아 이게 재물을 멀리하는. 아... 선비의 나 아직 그진거야 그, 금에 돈이 머시면 안 되옵니다 <웃음>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직 그진거라고 앞으로 조선을 대표하는 열명의 선비 10선비가 될 것입니다 나으리 앞에 호까지 붙여서 야 10선비로 왔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어? 나으리 혹시 그 배를 선택하신 이유가 아, 아. 제가 이상형이 있는지라 미안합니다 와아~~ <웃음> 대답 <웃음> <웃음> 저기에 지고 있는 태양을 봐 어? 정말 이쁜데? 그 와중에 카메라 욕심부리니? <웃음> 어떻게 나좀잘 나오니? 고개를 좀 위로 들까? 태양을 보라니까 끝까지 카메라만 보네이 녀석은 아하하이리로와봐 <웃음> <웃음> <웃음> 여기 여기 제대로다 여기 제대로야 여기 제대로야 진 <웃음> 뭐야 진짜. 이거? 왜? 네, 왜? 네, 네. 어, 뭐, 뭐가 지금이야? 물차있어 아나 진짜 가는 데마다 물이 차 아 진짜 우리 사장님 나을이 무릎 같이 그냥 물이 차 있네 그냥. <웃음> 네 무릎도 한번 물 차보고 싶니 죄송합니다 나을이. 아 여기 사막 같은데 사막이 아니네. 장구를. 그러게 다 모래 사장이네 그냥. <웃음> 이런 식으로 아니, 사막을 못 찾으면은 사막 냄새를 맡으면 되지 않나. 개 훈련을 받은 게 아닐까? 왜그 <웃음> 마약견 탐지기 같은 느낌이잖아 지금. 마약견 탐지기. 마약견을 왜 탐지? 뭐 <웃음> 그 마약 그러니까 마약 편을 변을... 탐지하는 기계는 아... 도대체 용도가 <웃음> 무엇입니까 나으리 <나을이? 웃음> 뭐. 마약 편을 왜 탐지해? 어? 저 뭐야? 저 뭐야 오, 저거 뭐야? 들어가 보자. 아니 공중 절벽 방가? 큰 거. 뭔데? 여기 누가 농장으로 썼었네. 미친. 어머. 우와. 잡초 잘한 거 봐. 누가 봐도 그냥 위에서 떨어진 거잖아. 아닌데 일부러 뭔가 만든 거 같지 않습니까? 이 어, 울타리까지 이게 네, 인공적입니다 아니 강물 장난 아니야 강물? 에메랄드 몇 개야 이거? <웃음> 어떻게 탈출하지? <웃음> 어? 이게 뭐지? 오잉? 어머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이게 진짜. 무슨 돌.. 도... 담청암? 오잉? 이게 뭐.. 아.. 에 담청함이라 하는 것은 예 별거 없다 장식이다. 이거 진짜 기와색으로 딱인데요. 다 다시 짓기에는 난 너무 힘든데 수도에서 출발하는 역의 지붕을 범, 역 싸웁니까, <웃음> <웃음> 어? 역이름은 청와대 어떻사옵니까 저하 신개냐. 디저트 디저트 제가 있던 곳에서부터 천블록 떨어져 있었어요. 와 진짜 몰라 야 이거 지금 사막이라고 해 놓은 거야? 여기 여기! 요마, 요만큼 요만 사막이다 여러분! 미쳤나 이거 진짜로? 와... 아이씨 조선엔 사막이 남아있지 않았던 거야! 선인장 찾았다! 진짜로? 아너 네. 심었지? 솔직히 말해 나 TP 탈 거거든? 와서 보시죠 일단 알았어 선인장 찾았어요 딱 하나 남은 세상에 딱 하나 남은 선인장 느낌 나지 않아요? 맞지? 저거 인정? 저렇게 많은 모래 사장을 내비 두고 어? 저기에다가 하나를 박아 놓는 게난 너무 키기 받아. <웃음> 아니, 저거게야지도 그거 긴박하지. 상황이. 안 그래? 근데 어쨌든 이 부분 그 너무 안 찾아져서 날아서 찾는 중 하면서 잠깐 넣을 테니까 어, 이거 저걸로 갑시다. Don't worry about it. 큐. 아니 저 저거 봐 봐. 아니 저런 곳에 선정이? 아 대박! 진짜 선인장이 있잖아? 세상에 하나 남은 선인장이다 <웃음> 하나 남은 선인장이야 신선 정말 신기합니다 케빈나케빈나 <웃음> 예, 그렇게 갈풍가 없어 <웃음> 왜요? <웃음> 이렇게 가면돼 적당해! <적당이야, 웃음> <웃음> <웃음> 아무리 내가 몇 번을 생각해도 진짜 저 모래사장 놔두고 여기다 설치한거 진잖아 너무 열이 받아. <웃음> 너는 왜 여기 와 있냐고? 어, <웃음> <웃음> 아, 심지어 모래 한 칸이야, 진짜. 너 열이 맞는다. 음. 쪽으로 걸. 여기 어떤 년이야, 요 땅. 저킹 받는 앙테나 때문에 모래는 못해 왔습니다, 나으리. 모래 나에게 있다. <웃음> 아, 있으십니까? 예, 예. 예대나무 아, 숲이 저렇게 자랐구나. 정말 외치고 싶다. 인공긴기는 당나귀기 인공긴기는당나귀기 g 금님 g 는당나 a 기 인공긴기는 당나 g u m Nim, Tangaggi, i n g 모래를 들고 t 라 그래. <웃음> 백노비 아마 이름이 종원이라지요. t <웃음> 이 와봐 a 모레마리쭈? <웃음> 야 지편전 없느냐? 제가 갈깝쇼! 아, 너라도 와라 아니 일해야 되는 사람이 지금 <웃음> 저하가 먼저지롱 그 지편전 지하로 갈까요? 아 맞다 지하가 있는지 알면 안 되는데 응? 저거 <웃음> 맞 어, 어. 지편전 지하? 예? 아니면 지편전 집현전... 예. 지편전. 이건 전이 이게 다냐? 아, 예안 되겠다. 그러면 예. 우선 지하를 뚫어서 연구실을 좀 넓히거라. 내가 뚫어 주겠다. 아, 아, 잠시만요. 아, 저아, 저아. 잠시만요. 저기쿤항 나올이랑 어떻게든 해보겠다 바른 대로 고하면 살려 주겠다. 잠시만요. 저아. 요요두 개만 한번 따고 싶죠, 저 음 이거 원래 여는 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까먹었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별게 없구나 그럼 제가 여기 조금만 넓히고 있을까요? 그러면 그 황동으로 일단 황동손을 만들고 나서 나를 부르거라 아 음, 똥손 확인 똥손 아아아 아, 아, 요렇게 음두개 만들었습니다 저아 예. 그러면 이제 그두 개를 가지고 예. 기계 손을 만들면 된다. 참 죄송한데 담당자가 출근을 안 해서요 고객님. 아아 아, 그래요? 아 너무 아 상심이 크시겠어요 고객님. 아 그럼 저자를 사용해 줘라. 제가 어떻게든 만들겠습니다 저. 이거구나. 이 이건 뭐? 참고로 위에 들어가는 전지 튜브는 장미빛 석영이 있어야 한다. 저와 왜 부르느냐 앙팬이와 함께 저세상 좀 다녀오겠습니다